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여 선호하셨던 분들이 많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데스티니 가든즈 게임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마이더스가 데스티니 가든즈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겁니다. 어, 간략하게 게임 리뷰 더빙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첫번째 제가 느낀 점은 어, 본게임은 FPS FPSRP 장르이고, 스토리 인물을 깨면서 개인적으로 캐스트가 따분하지 않았고, 한국 서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어, 더빙을 해주셨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어, 두번째는 이 게임을 현질로 인해서 성장할 수 없는 게임을, 아, 게임을 알게, 음, 더욱더 몰입이 잘 되었고, 본인만 꾸준히 열심히, 함, 열심히 이제 파밍하고 이제 1인 임무, 주간 임무 등등 여러 가지 퀘스트만 잘 챙겨준다면 어, 상당히 빠른 성장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어, 이 게임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는 이 게임은 일반 임무 총 파티원은 이제 3인 플레이어가 나오고 어, 총 4인 레이드, 황혼전이 있고요 어, 6인 레이드가 있다는 사실에 어, 상당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 아시잖아요. 어, 레이드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어, 다섯 번째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이 게임엔, 어, 클랜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커뮤니티 활동만 하는 그런 클랜이 아닌, 어, 이 게임은 클랜원들과 같이 파티를 갖고어 클랜 임무인 주간 임무와 이제 1일 임무를 완료하면, 보너스로 보상 앵그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클랜 임무 많이 하겠죠? 클랜을 많이 찾구요. 어. 이외에도 오픈월드에 존재하는 공개 이벤트도 즐겨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제, 어, 제가 이제 마이더스인데, 어, 마이더스가 외웠던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재밌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돈이 안 아팠어요. 어,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단점에 대해서. 우선 맵을 볼때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마킹 시스템이 없다는 점, 어, 그 점하고, 채팅 시, 채팅 시스템인 이제 화력 팀과 로컬 팀, 로컬하고 이제 팀이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채팅 시스템이 화력 팀, 로컬, 팀이세 개로 나눠 수, 나눠져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포기 가능하던 분명히 들었는데, 어, 이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막 이런 버그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디스코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FPS RPG 장르 게임 중에서는 최고라고 단호,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저는 솔직히 예약구매를 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어... 그게 이제 너무 아쉬웠어요 예약구매를 할걸 정말 할걸 이만한 게임이 없는데 어... 여러분들 어, 더빙을 처음 해봤지만 어... 좀 불편하신 점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저, 더빙을 처음 해가지고 좀 약간 떨렸습니다 어... 앞으로 어, 많은 데스티니가 되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영상이, 영상이 많이 올라갈거구요 어,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후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 말씀드리지만 어, 혹시라도 이본 게임을 어,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p c 방에서 무료기 때문에 어, 한번쯤은 PC방에서 경험을 해보시고 본인과 맞는 게임이시면 은 어, 구매하는걸 추천하겠습니다. 괜히 45,000원 날리지 마시고 이게 또 사람마다 취향 차이란게 있기 때문에 어안 맞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런 거에서는 꼭 PC 방에서 한 번씩은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이러스는 마이더스였어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